아주 거대한 거대한 클스이 있습니다. 얼마예요? 금액, 금액부터 보자면 저 의자 가격이 138200불 여기서 사게 되면 99 99999불 10만 불이네요. 10만 불이면 1억 1000만원 1억 네. 지금 여기서 사게 되면 은 3만 8천 도를 세이빙, 어, 각 가, 량을할거가요 4천만 원 정도? 계량을 할 이게, 리버스, 리버스 에서 만들었구요. 이로에요 거대에서. 슬라이드아웃이 몇개예요 도대체 아, 슬라이드아웃이 하나 둘 세개에 넷 다섯 슬라이드아웃 다섯개 그리고 문이 또거 고요. 두개 앞에 뭔가 올라오는 현대게 되어있고요. 와, 마이갓 여기는 친구가 제 머리 위로 한 명이 한 명이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청 큽니다. 와, 조명도 멋있고요. 엔터테인먼트 들어서 자. 자 대형 냉장고가 있고요 여기 삼폭도네요삼성대형 네, 냉장고 와어 지금 또이 냉장고 작동이 되고 있네요 시원한 냉기가 여기는 어 무슨 김치냉장고 같아요. 네. 아 음, 삼천 걸로 아주 고급 제품으로 쓰셨네요. 예 네. 네, 타일도 어 진짜 타일에다가. 어. 고급스럽습니다. 아일랜드도 있고요 주방에. 자. 다이닝룸. 이거는 가변으로스테이를 가는 거. 딱 여기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자, 밥을 먹으면서 바깥 분야하고 앞에도 보고 뒤도 크락닭은 하도 많아갖고 이거 다 열어볼 수가 없어. 없어요. 짧은 시간에. 네. 다 열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뭔가. 아, 여기는 <웃음> 샤워실. 스카일라이트. <웃음> 크릴라이... 오, 진 <잠깐>. 빼는 <웃음> 이거. 다지도 않아요. 깨끗발을 해도 깨끗발을 해도 안닿요요 아. 네. 와. 제발 이긴 게다제대 제발 이긴 게다 대박 와. 발하발제어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펜이고 라이프가 여기서 카톡으로 코트롱으 완전 지비디오모 네. 여기 나오면 여기 또 하나의 문이 있어요 여기는 아.. 침대 어, 여기는 또 침실에 또 카펫 같은 진짜 깔려 있는 아주 푹신푹신하고 아주 좋아요. 이거 완전 킹 사이즈 같은데요? 어, 킹 사이즈 침대. 킹 사이즈보다 더큰거여요 여기에 TV 있고. 네. 아우 세탁기도 있네. 찹쌓기 하고 건조기 까지 들어공간도 엄청 크고 흙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있는 여기 금액을 다시 보자면 네, 10만 불이에요 지금 보신 게 픽스 네, 스이 보통 트러블은 이런 거는 못 들어요. 드라이 웨이트, 아무것도 이런거 안 실었을때 물도 안 채우기 이런거. 그냥 요 상태에서 7,361kg이에요. 자체, 자체 두개만. 그냥 안에다 실을 수 있는게 959kg. 물을 다 채우게 되면은, 물을 채우게 되면은 1 1 7프로